o i just the way you l e g o a c o u l of r e s h t upon your feet. 영동씨 영동 씨. 수건 쓰는 거면 나와서 쓰면 안되냐? a <웃음> 어, 뭐야? 수건 a p a 서 쓰라고요? a Aye, the Kim d u n 싹싹 h e 니까 드라이기 없어도 된다 이거 k sack, sack, sack, sack, sack, sack, sack, s a c 스 sack, s I a 스티어 옷인가요? 아니요, 그러지 Hansong, Washington, also Chuwa g i t 나가겠습니다 정 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 e 수 you. I'm going 수 o 민님 t you. 니까 일어나시시겠네요? 저 왜? 밥 먹나? 10분만 더 잡게. 몇 시에요? 점심 12시쯤 다 돼가고 있어요. 아 그럼 10분만 더더 자겠다. 어 1시 다 돼가고 있어요. 아 그럼 10분만 더 자겠다. 아 2시 되겠는데 이제? <웃음> 어어딱 2시가 좋아. <웃음> 10분만 더 자겠습니다. 어? 그쵸 그쵸 그쵸 그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몇 가지 여기 개명도. 까집니다. 들으셨나요? 음. <웃음> <웃음> 어, 뭐, 뭐 뭐지? 뭐, 뭐지아 그럼 저뭐좀물어보겠습저 지금 바로 나가야 돼서 좀 억울해서 좀 깨웠는데 <웃음> 그 원래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 어떻게 하저는 약간.. 카메라를 위해서? 그런 것도 군대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났어요. 오늘 선생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잠을 자기도 하고 씻고 폰 보고 오늘은 일정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웃음> 근데 왜 일어나셨어요? 왜 주무시지? <웃음> 어, 이런 시발 그래도 지금 멤버들 중에서 제일 부지런했어요. 아 그래요? 주세요 이제. 아, 마지막으로 아, 유진 누나 깨워볼게요뱀 누나가 없어서 아쉽네. 아, <웃음> 어 유진 누나 아니야? <웃음> <웃음> 잘못, 잘못 온거 같은데? <웃음> 지금 벌써 12시야 누나. 뭐? 아아 죄송해요. 두분 귀여우시네요? 아 너무 졸린데? 누나는 평생 아침에 그렇게 게으르신 편인가요? 네. 전 존나 자 존나 자요? 그냥 그지가안일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아침에 보통 뭐해요 일어나는? 저양치사고 양치만? 바로 똥. 양치랑 바로 똥? 응. 그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네. 일어나야겠는데? 아 일어나라고. <웃음> 뭐 일어? 나뭐할 건데? 양치랑 똥 쓰고 다시 자야 되더라고. 아, 나 양치랑 똥안 할래. <웃음> 나다 일어나서 핸드폰해 <웃음> 누나 이제 양치는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룰이 기억나? 한 입으로 씨발 그 말하지 마. <웃음> 일어나야겠지. <웃음> <웃음> 아, 두려워. 아저 내가 저 종이 찢어 버린 뜬 거야. 그러니 어차피 그건 카메라에 담겨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화장실 방에 있는 거 누나 축복 <웃음> 축복이야 축복. <웃음> 똥 저희 똥 사는 것도 찍어야 되거든요. <웃음> 똥나 똥이 안 마려워. 양치까지만 봐줄게. 잘생겼다 오늘. 오늘 라이코머스 잘하겠는데? 반했어? 누나는 근데 진짜 생머리 귀엽다. <웃음> 애들은? 저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어. 우리 양신도 돌아서는 모습이야, 대게안 봐도 되는데? 아이 씨발. 목표물 여기면 안 돼요, 대게. 오 아침에 뭐 하는지부터 물어보자고. 아시아리가 1등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 근데 준호 형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오케이. 양정은는 잘할게. 오케이. 어때 기분이 어때? 아침 일어나서 양치 못하니까. 아, 오늘까 원래 해. 근데 왜인상지 뿌리고 있어? 그럼 시간에 일어난 것도 같은 거. <웃음> <웃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깨로 가는 건가요? 어, 바로 침대 위로? 어,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나요? <웃음> 어, 어, 죄송해요. 일어나라, 봐. <웃음> 그래요? 아 다른 게, 다른 데가 일어났으면 어떻게해요 아, 그러니까 서 당황했어요. <웃음>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안 봤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괜찮아, 봐도 돼요. 저여기더 잡게요. 이 장면이면 저도 인정해요. 다리까지 올렸어요. 지금 다리 어딘가 올라와. 아, 다리 안 올렸나? 지금 손도 올라간 거 같거든요. 뽀뽀하면 어떡 <웃음> 진짜 고있어이 <멋있어요. 웃음>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 저는 이러면 끼우지 않아도 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하는 거? 그게 정훈이 형이 일어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저게 더잘게요이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손 응. 어, 맞죠?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아침 잘생겼네요 아니 정훈아 응너 배기가 이렇게 두개 있어? 너 이렇게 이따 자다가 저기 너무 한번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야, 누나 야. 근데 아까 말한지 20분 지나지 말입니다. 야 뭐냐고 뭐냐고. 응? 뭐냐고 누나가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 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아, 진짜 하지마 그러면 어 그럴까요? 어 좋다 누나 아침에 어느 어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나 아, 게을러 얼마나 게으른지 아 시끄러 죽겠네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왜 그러냐고 아나 지금 눈이 안 떠지냐? <웃음> 정훈아 어뜨게 응. 해줘? 눈본적 뜨게 해주냐고. 응. 눈안 잤어? 잤는데. 일어나. 둘이, 둘이 잘 어울리긴 일어나. 한다. 일어나라고. <웃음> 진짜 둘이 잘 어울리긴 한다. 응. <웃음> 형 아니면 <안> 다될것 <일어나도 웃음> 같은데? 그대로 누워 있으면 딱 그림이 좋은데요? 응, 그래. 갑시다. 저 이러다 지각해요. 지각하면 어떡하죠? 아나잠 잤겠다. 어 왜? 저기나 찍어요. 저기나 지금 대박이네. 양호 좀 팬티만 입고 잖아봐. <웃음> 어그 미주야 어제 PTSD 본줄 아나? 어 아. 미주야 들어와. 미주야 들어와. 미수야, 들어와. <웃음> 그래서 뭐 다른 여자랑 뭐 있어. 양치고오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어� you know. 누셔야 돼요? 셔야 돼요? 셔야돼가셔야돼요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면 누리면 누리면 누가면누리아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면 누리 실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웃음> 일단은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밥부터 시키거나 밥부터 차려요 네,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어요 창문 열면 딱 햇살이 딱 들어오잖아요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 청소기 한번돌고 에이 헤아 진짜요? 에이 헤 아, 진짜요? 아침에 이런 아, 창문 여는 걸본 적이 없는데요? 아 여기서는 뭐열 창문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웃음> 그리고, 그리고 또뭐 뭐 화장실 가서 뭐 화장실이 더러가면 <웃음> 화장실 청소한다? 어? 맞아요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가 서으면 빨래를 한다? 어? 맞아요 에이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누나 일어나서 양치하고 또 뭐하는 편이십니까? 다시 자 응, 나도 양치 좀 갖다가 하고 올게 그리고 다시 자고 일어났을 때는요? 또 양치에요? <웃음> <웃음> 그리또 자요? 아 밥을 먹는다 거의. 아 양치하고 먹고 오케이, 오케이 누나 주무세요 이제 아개 빡치네 주무세요. 네. <웃음> 저석분에선쾌한 아침 보내신 거 정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수건이 필요하시다고요? 바로 이캘리코튼 수건으로. 당신 얼굴을 건조하게 할수 있죠. 아, 처음부터 웃기네. 아. 어때요, 이캘리코튼 수건? <웃음> 어? 너무 보송보송한데요? 맞아요. 제 얼굴이 정말 말끔해졌어요. 맞아요. 켈리코팅 수원으로 당신의 얼굴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주무시장 형님. 벽걸 그, 몇개운 거야? 저 이제 가야 돼가지고. 갑시다! 상당히 본인 돈이... 위... 다녀오겠습니다. 응. 음. 파이팅하자. 누나 하나도 파이팅입니다. 기다려봤네. 뭐 하시나요? 저 이제 나가야 돼요.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요? <웃음> 어디가요? 저 친구 집 놀러 가라 오늘 일정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친구랑 친구 집에서 좀 회장 좀 하고 놀려응 음, 좋다 자, 이제 좀 가볼게요 <웃음> 빨리 그 아침에 댄스도 한번해줘 빨리 <웃음> 무슨 댄스예요 경훈기 댄스예요 아니 닐스 고마니가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 닐스 밀스 춤이에요 닐스가 그런 춤이 있다고요? 네. 월미도 춤인데 이런 막춤은 자신있어 저, 저 진짜 갈거요가아거 응. 어, 뭐, 데려다줄게 어때, 이정도면 오늘 데이트 성공하어 아, 아 이거 카레가 한쪽만 올라와 있잖아요 고추 세워야 성공하자. 진짜 들어갔다. 응. 머리는 있는 그대로야. 나는 반응이. 지 구라치지 말고 진짜로 로가. 응. 약속을? <웃음>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웃음> 누구 남았지? <웃음> 미소야 너잘 거야 오늘? 오늘 그냥 잘 거야? 미소야 진짜 자? 자자